불량률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. 이제 불량률을 세우면 되죠.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해주겠습니다. 그럼 글자가 세워졌죠. 그 다음, 삽입, 도형, 설명선 2가 설명선 구분선이 됐습니다. 적당한 크기로 만드시고 상단에 섭스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<웃음> 맞춰주시면 됩니다. 글자는 똑같이 적어주시고 테두리가 점선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실선을 만들어주시면 범위 지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글꼴 색은 자동으로 해주겠습니다. 글꼴은 굴림을 해 주시고 선색은 검정 텍스트를 하겠습니다 선 너비는 1이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을 해주시고 설명선 객체의 크기는 자동 크기로 해주겠습니다. 크기 및 속성에서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 해주시면 자동 크기가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.